안녕하세요 군포에 있는 비숲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멜로니가 유치원 다니는 데여 가지고 자주 가는 곳이에요 여기 유치원을 보내서 평일에 다녀왔어요 평일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멜로니도 만나실 수 있으세요 멜로니 친구를 좋아해 가지고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내부에는 강아지 몸 말리는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멜론이가 또 신나게 친구랑 뛰어놀고 있네요. 그리고 간식도 팔고 있어요. 아이들에게 줄수 있겠죠. 보면 음... 우락기도 있고 저 밖으로도 볼수 있고 이제 밖으로 나와볼까요? 외부에는 앉을 때가 꽤 많아요. 그래서 음료 받으셔서 밖에서 드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밖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편이에요. 인조잔디 질은 좋습니다. 수영장도 있고요. 멜로니도 여기에서 수영을 배웠어요. 예전에 해마처럼 수영했는데 선생님이 잘 알려주셨습니다. 멜로니 수영하는 것좀 보시죠. 살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. 이숲은 포털 스팟이 되게 많아요. 강아지들 데려가셔서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저쪽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뭐 분리할 수도 있는 곳도 있어서 성향이 안 맞으면 분리도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. 정고가 예쁘네요. 한낮에 다녀온 비숲이였습니다 저녁에 오면 또 다른 느낌의 비숲을 또 만날 수 있어요. 저녁에도 한번더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